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출 수 없다. 라면의 유혹을 견디고 아침 일찍 나왔다. 라면을 극복하니까 날씨가 방해한다. 날씨 덕분에 후비를 입고 운동하니 따뜻하다. 시스루 운동복. 좋은데? 바닥에서 잘못 굴르면 골로 간다. 잘 확인해야지. 나는 이제 두 자릿수에 진입한다.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. 퍼졌다. 전날 대비 0.6kg 감량. 라면 따위 안 먹은 보람이 있다. 언제나 가벼운 발걸음. 페이크다 개토끼. 노의 뿌셔뿌셔펀치. 저 개토끼. 라면을 참은 게 신의 한 수였다. 라면을 먹을지 말지 크게 고민해서 엄청난 칼로리가 소모된 것 같다.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어. 댓글 보고 안 먹길 잘했다. 정책이 타이밍에 정책이 없이 넘어가면 두 자릿수 체중도 진짜 얼마 안 남았다. 두 자릿수 체중에 진입하면 옷부터 사야겠다. 몇 년째 바지 하나로 살아왔는데 긴 시간 고생해온 바지도 이제 긴 휴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. 주인을 잘못 만나서 고생 많이 했다. 내 하나뿐의 청바지. 몇년뒤 다시 입을 일은 없겠지? I came from the t l a hope they won't shoot me down soon, they sing on a sleepless night, try to catch me howling at the moon.